전날 대비 0.2kg 감량 몸이 슬슬 적응하기 시작한다 개태식이 돌아왔구나 반갑다 일찍 오니까 좋지?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네 안나보자 우리 하얀 개토끼 겨와 띠띠를 동시에 모자이크하는 최첨단 편집방법 완벽해 풀려나가라 이 지방들아 안녕하세요.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실세 없이 주먹을 날리는 게 생각보다 숨이 차고 힘들다. 장난치는 것 같은데 유산소 운동 맞아. 알겠어. 전날 전전날 급격한 체중 감소로 내 몸뚱이가 깜짝 놀라서 지방 연수를 이루고 있다. 오늘 0.2kg 정도 빠지고 끝난 거 보니 내일쯤 정체기가 시작될 것 같다. 내 몸의 정체기를 미리 대비한다. 아침 일찍 빡세게 등산에 가서 정체기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선수 친다. 개토끼는 한동안 산에 같이 못 간다.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진드기들이 개토끼 피를 노린다. 여름에도 같이 다닐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.